그 배대로 이 몸이 바로 도서 제국의 왕 스트로모스다. 뭔가 달았지 않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당신달다잖아 이상하다고? 에왜뭐 가? 다른 데니 뭐가? 응? 왜냐면 전에 내가 도서제거 놀러 갔을 때는 도서제거 왕 엄청 큰 토끼 기물이었다고 뭘저 이상한 찔끔한 기계는 오래한 것, 폐악게 실례입니다. 아니 아니 괜찮다 호루루. 아 이거 설명하는 거 진짜 귀찮아 죽겠거든. 미안하다 공주여 너의 목소리를 까먹어버렸다 에? 아니 내가 설명하지 공주 뭐야 뭐야 이전에 이상한 마녀가 이상한 마법을 걸.. 마법을 걸어버려서 말이지 덴디아 모습이었던 이 내가 그것 때문에 이 꼴이다 하아? 뭐야 그게 메카 그래! 그래서 마녀 싫다고 네, 그렇게 맞아. 일반적으로 시각 반응은 좋지 않거든 응? 아니, 응, 뭐야 얘 짜증나 야무카, 부치기지마 미안해요, 겹친다 어 그래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녀를... 막히 엉망하지 않고 뭐야 거, 그렇군요 오히려 어, 감싸고 있지 기기부 기기는 선보는 맛이 있으니까 아. 하 아아빠 이제 됐어? 어라라? 미야미야, 차 가볼까? 기다리시지! 오버거 오메니카 온 줄어! 다음을 막기 돌아가죠. 라저? 너도 라저냐? 후카이 다음에 너도 라저냐? 사, 사라졌어! 성호를 항하고 있어. 건전이에게 빨리 가야해. 어이크, 그렇게는 못하지. 펠시? 미안해 와다 놓아라 또 많은 일은 제대로 끝내야 해 옛날부터 그려왔으니까 그래 꾹크한자 너희들 일할 시간이다 오잇 아 잠깐만요 오잇 <웃음> 잘가 돌개는 너무 약하잖아 약하다 나의 괴무시가 되었다 오우 <웃음> 사어 큰일야 큰일 이제 어쩌지 아나 <웃음> 힘들어 아저씨야 제발 좀 빨리 끝내줘 원소리는여긴 없어 우리도 서두르자 오오 응 어? 라저. 아그도에 라저야 왜 이렇게 다 라저로 좋아할까? 궁금해. 나는 왜 라저로 좋아할지 모르겠어. 근데 이럴 때 빨리 모았을 때 아이템을 주자. 이럴 때라도 빨리 아이템을 주고 그래야 이기지. 너무 힘들다. 좋아, 마을 결계는 괜찮은가 보네. 이 바다는 도대체 결계가 얼마나 있는 거야? <웃음> 나도 알고 싶다. 뭔가 왔어. 왔네 응? 우사우 우사. 어. 이놈의 토끼 <웃음> 깨하, 너무 많은 거아 우사우사 우아 우사. 우사 우사 우사.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 뭐라고 이봐 그만 돌아가시지 우사 와나누라 어쩌지? 잠깐! 따단! 에? 히어로 등장! <웃음> 여기 멋지나간다! 으 어쩌면 쓰임다! 짓 우구 기분 나쁘군 헤리카시! 우선? 와나 놓아라! 여기는 우리에게 맡겨! 너희들은 빨리 가! 하지만! 수고 많든 간에 어차피 저기들이야! 내 네, 상대는 안돼! 구람다 그 교점이 필요없습니다! 이거참! 네, 괜찮을 거야. 응 무사무사. 내놈들, 네, 우리 옆 보고 있구나. 이 나라의 풍기 돌핀제, 그의 상당한 보리 대주마, 각오해라, 각오해라, 각오해라, 무사. 어예. 나니, 너무 힘들잖아. 하필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더빙을? <웃음> 미안해 너희들 어머 와다 놓아라 음, 당신의 성별이 뭔지 모르겠어 너아오무 와다 놓아라 다행이다 부사했구나 <웃음> 다들 다행이다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그거보다 저 녀석들 뭐야? 혹시 저게 도사제국 녀석들이야? 빠아 도사제국이야 애기야, 큰일이네. 난 이런 거 이색하지 않은데. 다들 이색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가? 정말 멋진 연애도 끝난 참에. 그것보다 여기 괜찮은 거야? 지금 걸려있는 마법 결기로 이나라 주민 외엔 들어오지 못하니. 어떻게든 붙어준다면. 으아, <웃음> 부자, 아 자자, 울지 마렴. 더 이상 한, 더 어, 이상한 녀석들 들어와서 지금 산호 바다 안쪽에 체리시와 도로시가 싸우고 있어 에? 뭐야 원약과 도사제국들 메모카 진정해 그니이야 체리 불러도 아직 몸이 낫지 않았는데 응 바로 산호의 바다로 향하자 내가 힘들어 내가 지금 목소리 선택하기가 힘들어 너희들 목소리를 찾아줄 수가 없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읍 죽을... 하 힘들다.. 내 보가 내 보기. 미안해! 무시할게! 나 힘들어서 너희들도 못해줄 것같아 미안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소리를 말 안할게 너뭐하야 단탄.. 단단... 어? 안 죽었어? 강하군. 레벨 <웃음> 많이 올리네? 오, 막살이다. 레벨 어2 3딱한 마리만 마지막 한 마리만 잡고 레벨이 5 1 1 8 19 10 11 1 8 띠딩 오케이 세븐 가자 바라라라라라라라 띠딩난 부자라 굿 돈이 많다 하하 <웃음> 돈이 남아든다 그저 장피 네 개를 팔았을 뿐인데 으으여보걔 괜찮아 여보 아대 이제 도망쳐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그리고 또 우편이 와 있었다 허허 <웃음> 예비역 간부 재입 대 신청 안내 우편 어 나니 그럴 수 없어 크 그. 뭐야 별거 아니잖아 이거 참위외로 따분하게 끝날지도 모르겠네 뭐야? 남편은 지금 안 좋다고 병사처럼 공개된 너 같은 거순식에 없을 거라고 어? 그러셔? 못했어 다친데 죽이라고 명령 받았으니까 그럼 일단 죽어 꺄아 아잇 아이... 아야 야 임마 제이브론 씨, 도론수씨 아돌라 어, 와, 너, 너, 와라. 아, 뭐야, 너희들. 아, 너가 배가 아는 사이라는 그 마녀인가? 미안하지만 난 친구들이 하는 사이라도 봐주려는 거라구. 저기, 저 사람 팔은 왜? 봉대 층층한여 있어. 중이병인가나 지금 유행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됐잖아. 아, 아니거든, 다친 거라고. 바닷 속이라 물이 스며들고 이번에 일을 고르지 말아야 했어야 했나? 저..저기... 뭐..됐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역시 일단 너희들 죽으라고 아, 에이, 여기, 여기 바닷속이지 여기 바닷속 맞지? 풀풀 우리 야 어... 너는 직접 내가 손으써 싸워 곤란 때리고요 감소시키고 밸런스로 무너트린 뒤에 뜯어먹어 짠 그리고 닭, 닭꼬치를 또 쓰고 또 깨물게 쓴 뒤에 <웃음> 닭꼬치 해줬죠 헤파이어로 아시나요? 아... 앵커를 쳤다 노려보았다 요 <웃음> 주인국 때려? 나쁜 사람이네? 꿈수신도 안되겠다 폭발시킨다 침묵 상태 만들고 불 나리기 뜯어먹기 이겼다 헤파이어가뭐 게임 이름도 있던 거로 아는데 헤파이어라는 게임 있던 거로 아는데 게임도 오깨 하는데 뭐 일단 내임을 끝났으니 잘 있어라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그것보다 남편이 서둘러서 마을에 돌아가죠 <웃음> 하하하 불에도 에서도 탄다지요 하하 그렇구만 그 일단 체리블라시는 안정치하고 계셔. 아직 뭐만 딱 다른 애들은 괜찮을까? 괜찮을까? 일단 우리도 빨리 바꾸러. 나 힘들어. 이거 아 그래도 이거 에디포상 아시고 작가 미안데 물 먹겠대. 최근간 성적이 무슨 일 있는 걸까 큰일이야 서둘러자물 먹으려 했는데 엔터를 눌러 버렸어. 어. 아어아왜 그래 괜찮아? 어디 아픈거니? 아 아니야 잠깐 머리가 어. 시..싫어 그만해 저..저기 뭔가 잘못된거지? 아, 이런짓할게가 없잖아 에이? 싫어 그만 그만해 살려줘 어, 아, 싫어 이런 거 싫다고 아 힘들어 저 창깍 괜찮아 서둘려야난안긴찮어죠 시야 난안 괜찮다고 <웃음> 내가 이거 이것도... 그래도 에디포상 시킨 게 나은 것 같아 차라리 에디포 상이 더 죽을 그 나보다 더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안된다 잠깐만 랩이 20인가? 너 잡으면 20 되지 않을까? 토끼야 염전이 나의 레벨이 되고라. 한 마리만 더 잡자. 이, 2도든지 내 레벨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웃음> 오케이, okay, 이 <웃음> 토끼가 영궁에 간을 스스로 반납하기에 왔구나. 하하 듣고 보니 그럴수도하겠다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 아, 안 돼! 또 눌러버렸어! 지금은 별 문제 없어 봐, 야 어? 다들 왜 그래? 미안해, 메모카 너의 목소리를... 기억이 안 나. 이것은 여왕의 복수다! <웃음> 어... 아씨, 잠깐! 우고고 짝뜩했잖아! 우사우사 잔뜩... 아, 어쩔 수 없지. 조금 돌아서 가게 되지만 다른 길로 가자. <웃음> 나 가면 안 됐댔지 뭔가 가지 말라가면또 가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 도끼탕 맛있는데 에이, 나 아직 안 먹어봤는데 도끼가 많다 도끼 <웃음> 덕기 확살 도끼탕이다 와 아니 초반에 아이템을 준다고? 방어의 사탕 힘의 사탕 아 사탕이네 잠깐 버프인가 올빵한다 와다노아라의 먹방한다 아, 어? 동장에 거술 깔아놔야겠다 호에 도굴 도굴로 제압해라 일단은 몇게 해놓고 가자! 오라라어 드디어 보스 또또 맞장을 떠야 되겠구만 현피 투자다 F상을 위해 등장해 더을 깔아놔야겠다 잠깐만 야 미안해 너도 목소리 까먹었는데 한번 노력은 해볼게 어머 어쩜 만났네요 에? 워터쯤 어, 어무사이요? 아..아니 그런게 아니라 보니까 사냥철에 사람들 많이 오시는데 멧돼지 잡으려고 하는 것에 토끼가 많은 걸려요 아 그렇구만 미안해요 매일 가는 사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적당히 조절했을 텐데 아뇨 그게 마누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가지로 모르는게 전투이라서 야! 너희들은 무슨 목적인건데? 글쎄요? 글쎄 이러니... <웃음> 저도 고향 대 맘이라서 자세하게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심한 짓을 할수있다노요 미안하다 메모카 네할수 있죠 저건 악마야 우리랑 달라 말이 통하지 않아 첸장 그냥 이거로가 첸장을 해줄게 이상해 어머 그 애채는 걸요? 저는 짰다 노는 걸 정말 좋아해요 어흥 <웃음>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선 당신 저는 당신에게 해방나요? 하니깐요 어 뭔데 치이이이 <웃음> <웃음> 자 그럼 저를 즐겁게 해주세요 환영이 어서오세요 고아트와 러시 어호 어디보자 혼란을 만들고 닭커치의 조즈를 또 날리고 깨물기 날리고 그 다음에 뜯어먹는다 할지 마가씨 또 보네. 후후후, <웃음> 난 만렙, 해피 만렙이라고 민첩수가 방어 떨구고, 또 깨물고, 그 다음에 또 뜯어먹기. 다오만원 <웃음> 주네? 또 오후 오, 만원 주네? <웃음> 어머! 생각보다카상대요 자, 그럼 일 일단... 물러나도록 하죠 그럼 안녕이 뭐야? 정말? 그것 a c t i 다새셉 a 입은거래? 너무 아파 여기보다 뭔가 수상한데 어, 어쩌지? 설마 녀석들이 자치미에는 나는 성 앞에 녀석들 막아볼게 하지만 난 괜찮아 게다가 제약회서때 일어난 다음에 오히려 내 쪽이 그럼 이쪽은 맡길게? 응 음. 왜 하필... 이런때... 뭔가 예감이... 저장하라는 예감이 왔어. 스토리 두개 봐야 되기 때문에 배드 엔딩 하나... 찐엔딩 하나 봐야 되니까. 야미야미 <웃음> <웃음> 비켜라, 덕갱이 안 비켜? 쉬이. 너는 지금 길을 안 비켜서, 너는 확살당하는 거다. 오케이, 생각의 사탕 뭐지? 어, 정신이 없고, 오. 그리고 나는 남아 돈다. 바지락 남아 돌지롱. 아이템을 많이 사놓기 잘했다. 포션을 많이 사놓기 잘했다. 꼭챙이, 오버세상인. 어, 딱두명이 지갑 점사. <웃음> 틀린 말은 아니다. 갑옷 팔았, 아이템 팔았다가 부자 됐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다. 자본으로 몰리친다 짜란.